어떻게 말해야죠? <웃음> 어렵다, 이거. 네. 마음도 따뜻해지고, 약간 이런 느낌? 일단 제가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죠? 왜냐면 어떤 사람 저한테 이런 말할수 있으면,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사람한테 약간 약간 힘줄 수 있고, 아니면 제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